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아테미니 프로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스위처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론 공부한 것처럼 잘 연결이 되는지 이번 편 또는 따로 이 편이 나온다면 얘 간단한 사용기 같은 것도 같이 준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웃음> 계속 온온다해해지지고 오늘은 촬영을안 하려고 했는데 한 두, 세 시부터 비가 그쳤어요. 지금 지인을 태우러 왔어요, 지금. 아직 안 내려와 있네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가본되잖아요. 네. 빨리. 카페가 생각보다 좀 조용해요 거의 다 혼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원래는 녹음을 카메라 자체로 하려고 했는데 작게 만하고 핸드폰 녹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a t 0 미니 프로 제가 엄청 많이 기다려 가지고 겨우 받았거든요 음. 이것도 사게 되는데 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a t 0 미니를 구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 a 1 0 미니 프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 취소를 하고 또 한... 한두 달 기다렸나요? 기다린 끝에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받고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오게 돼가지고 언박싱은 바로 할 수가 없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위처라고 하시면은 뭐 요즘에 방송이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방송 장비들도 개인들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스위처 같은 제품들은 원래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방송국에서 뭐몇 백, 몇 천만 원짜리 고가의 장비였는데 제 개인 방송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위처 제품들도 좀더 간단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임 장면을 띄우고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캡쳐보드 라는 걸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캡쳐보드는 원 채널 하나의 소스만 불러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1234 라고 해서 4개의 소스를 인풋으로 소스를 받아서 아웃풋으로 낼수 있는 그런 스위처 제품입니다 게다가 얘가 녹화도 돼요 녹화도 사용이 가능하고 얘 자체적으로 방송도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A10 미니를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A10 미니 프로를 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점이 더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멀티뷰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멀티뷰라고 한다면 스위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멀티뷰 화면이 바로 보이니까 각각의 소스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면서 스위처에서 화면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A10 미니에서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얘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연결만 하면 바로 멀티뷰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크로나키나 프로그램 등등을 실행하려면 노트북을 두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고사양의 노트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A10 미니 프로는 그런 걱정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네, A10 미니 프로를 이제 업박싱 해볼 건데요 이때가 가장 신나죠 네, 어댑터가 있네요 어댑터 110V도 있고 220V도 있네요 국가별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아요 유럽식도 있고 우와 실물로 처음 봐요 생각보다 작네 네, 아테미니 프로 아무게감은 살짝 있는데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 버튼 사이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게 얘 누르다가 얘도 눌러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긴 하고 지금 보면 엄지손가락 하나에 버튼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어 정말 작네요 네, 위에는 포트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고 뒤편에 네,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이쪽에 발열팬이 있는데요 양쪽에 다 있는데 이 발열팬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뭐안 된다고 나온 건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정말 간단하네요 네 언박싱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Game 음. begin.